네, 오늘 설명해 드릴 콘솔은, 디지털 콘솔은 X32 컴팩트라는 모델입니다. 베링거 X32 모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풀 사이즈, 그냥 X32라고 말할 수 있는 풀 사이즈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X32 컴팩트, 지금처럼 반쪽된 사이즈인데 조금 큰 모델. 그리고 X32 프로듀서, 이거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일반 그 차이는 뭐냐면, 여전히 하프 사이즈라는 건 똑같은데 이제 렉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듀서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 밖에 뭐또 코어라는 모델이 있고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뭐 그까지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많이 접하시는 모델이 프로듀서 아니면 컴팩트 아니면 풀 사이즈 그리고 또 베링과 같은 형제 회사라고 할수 있는 마이다스의 M32와 M32R 이라는 모델 이렇게 다섯 가지 모델을 아마 이제 시중에서 많이 접하시고 또 뭔가 그게 세팅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 오퍼레이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왜종류 얘기를 갑자기 말씀드리냐면 그 뒤에 있는 모양이 뭐풀 사이즈하고 이 하프 사이즈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먼저 사이즈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말씀드렸고 또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마이다스도 마이다스 m32와 베링거3 2는 무슨 차이냐 일단, 어, 같은 플랫폼을 씁니다. 같은 소프트웨어, 같은 플랫폼을 쓰는데, 사실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 마이다스라는 그 회사를 베링거가 속해 있는 그 마더 회사, 뮤직그룹이라는 그 회사에서 이제 베링거에서 출발한 회사거든요. 뮤직그룹은. 근데 그 뮤직그룹이 덩치가 커져가지고 마이다스 콘솔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어, 베링거 이름으로 먼저 X32가 나왔고, 그리고 또 후에 마이다스라는 이름으로 M32가 나왔는데요. 사실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이걸 배웠다고 해서 M32는 안 배웠냐가 아니라 이거 쓰실 줄 알면 M32도 쓰실 줄 아는 거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제가 굳이 M32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베링과 X32를 통해서 사실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게임 체인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콘솔 때문에 많은 아날로그 콘솔들이 다 퇴출되고 또그 전에 비쌌던 고가의 디지털 콘솔들이 다 퇴출되고 이 X32, M32로 거의 대부분의 시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게임 체인저죠. 어, 우리가 그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아이폰이 국내에 한 10여, 10여 년 전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서 어, 그 전에 어떤 폰 시장이 다 뒤바뀌듯이 었 마치 그 아이폰이 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듯이 이 X32가 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음향 시장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용법이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콘솔이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 새겁니다 이거 거의 거새 제품이거든요 그 지금 또 안에 소프트웨어도 제가 딱 리셋을 해가지고 팩토리 리셋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처음 사오시면 접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그 상태에서 일단 먼저 내부적인 것을 손대기 전에 연결부터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연결이 이미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연결을 하시고 또 연결을 바꿔야 될 일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뒤 후면에 있는 패널부터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인풋이 1번부터 1번부터 1번부터 이렇게 16번까지 16개의 인풋이 있습니다 네, 풀사이즈는 32개의 인풋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X32는 32채널을 컨트롤 할수 있는 콘솔이거든요. 근데 어 그러면 32개 16개밖에 없으면 얘는 16채널 콘솔이냐? 아닙니다. 어 디지털 스네이크라는 어 제품을 이용해 가지고 이 인풋을 더 확장하실 수가 있어요. 16개를 더 확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거 사이즈는 작지만 32채널 콘솔 풀 사이즈와 동일한 32채널 콘솔이다. 다만 이 후면에 가지고 있는 인풋이 16개밖에 없다. 1번부터 16번까지 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풋이 16개가 있고 그 다음에 8개, 8개 아웃풋이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8개 아웃풋이 있는데요. 어, 아날로그 콘솔과 디지털 콘솔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어, 여기 있는 이 아웃풋들이 특별한 기능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 하는 거예요 어, 전화기는 저번에 제가 전화기 설명 드렸잖아요. 전화기는 그냥 전화 버튼 누르고 예전에 같으면 다이얼 돌려 가지고 뭐 이렇게 전화를 했으면 되지만 스마트폰은 전화 어플이라는 걸 깔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은 또 사진 을 찍으려면 카메라 어플을 깔아야 되고 또 음악을 들려면 으 음악 듣는 어플을 깔아야 되듯이 이 디지털 콘솔은 이 아웃이 1번 아웃이 있잖아요 메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옥스 같은 모니터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아웃이 될 수도 있고 또그그 그 밖에 다른 역할로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도대체 메인아웃은 어디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8개의 아웃풋이 있다는 거예요 8개의 아웃풋이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모자랄까봐 자 여기에 옥스아웃이라고 있죠 옥스아웃에 1번부터 8번까지 6번까지 죄송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어, 옥스아웃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풀사이즈는 이 아웃이 16개가 있어요 1번부터 16번까지 16개 아웃이 있고 또 똑같이 동일하게 옥스아웃이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그럼 총 22개의 아웃이 있는데 이 22개의 아웃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건데 옥스 5, 6번에 지금 메인을 꽂을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 작업실에 준비된 어, 이 잭은 이 우리가 55 잭이라고 말하는 이55 커넥터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옥스아웃에 꽂아야 돼요 여기 XLR, 여기 마이크 캐논, 우리가 캐논이라고 부르죠 정식 명칭은 XLR인데요 XLR 꽂는 곳에는 못 꽂으니까, 얘가 안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옥스에 꽂을 거예요 그런데 옥스에 꽂으면 메인 소리가 나느냐? 납니다 일반적인 그 아날로그 콘솔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능이죠 이 내부에서 이 옥스 5번, 6번을 메인 LR로 설정을 해주시면 여기에 메인 소리가 나게 할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어, 어떤 이 아웃 자체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연연하시지 말고 풀사이즈의 경우에 총 아웃풋 XLR 아웃풋 16개와 그리고 옥스아웃 6개가 있다. 풀사이즈의 경우에 그리고 또이 하프사이즈인 컴팩트나 프로듀서는 1번부터 8번까지의 엑셀 아웃과 옥스 아웃 1번부터 6번까지 6개 아웃이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스네이크 연결하시면 또이 8개 모자란 8개 아웃부터 더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콘솔은 총 22개의 아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풋도 아까 전에 제가 32개의 인풋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16개와 또 풀사이즈는 16개 16개가 더 있고, 그리고 또 풀사이즈가 아닌 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스네이크 연결해서 16개 더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모자랄까 하여 또 옥스인 옥스아웃에 옥스, 옥스 아웃 아우, 옥스 이어서 옥스인 여섯 개의 인풋이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5번 6번은 여기 RCA 타입 우리가 주로 이제 가정용으로 많이 쓰는 잭이 RCA 잭이잖아요 RCA 라는 잭이 있는데 RCA 인풋은 요 5번 6번 하고 다른게 아니라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요 RCA 어떤지 아니면 55 라고 말하는 여기 ts나 또는trs 어려운 용어인데 넘어가겠습니다. 55제 55제로 여기에 꽂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겸용이다. 얘가 총 8개가 아니라 5번 6번은 겸용으로 r c 에 꽂던지 아니면 55에 꽂던지 쓰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그 용어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옥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저번 시간 아날로그 콘솔을 할때 옥스 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옥스하고 여기 옥스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 거기서 옥스는, 아나로그 콘솔에서 옥스는, 뭐, 모니터 줄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다른 뭐, 방에 밸런스를 따로 주기도 하고, 뭐, 녹음을 할때 쓰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이펙터 같은 것을 할때 쓰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옥스는 어쨌든 보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 X32의 이 옥스는, 그 모니터는 여기 연결해야 되냐? 이 옥스아웃 생각이냐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그냥 주아웃 16개가 모자랄 때 보조로 쓰라는 이유에서 보조아웃입니다 어 그러면 이 16개하고 얘가 차이가 뭐냐? 그냥 모양만 다른 거냐? 아닙니다 기능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어, 옥스인도 마찬가지고 옥스아웃도 마찬가지고 어, 이풀 인풋, 그러니까 XLR 인풋과 XLR 아웃의 대비 이 옥스인과 옥스아웃은 제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아웃이 모자랄 때, 또 그래도 인풋이 모자랄 때 쓰는 게이 옥스인과 옥스아웃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이거는 그냥 보조 입력, 보조 출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설명드리면, 모니터 아웃이 있고, 그다음에 토크백, 램프가 있는데요. 어, 요쪽 파트는 이제 램프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할때 어, 이런 등 같은 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콘솔 비추는 등을 보셨을 겁니다. 그 등을 여기 연결하는 포트고요. 그 다음에 토크백은 이제 어, 그 뭐야 콘솔 오퍼하시는 분이 무대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 토크백에 마이크를 꽂아가지고 그 무대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할 때쓸수 쓸수 있는 포트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아웃이라는 거는 어, 이걸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라이브에서만 쓰는게 아니라 가정용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또는 아니면 라이브에서도 어떤 폐쇄된 공간에 있을 때 어, 방송실이 어떤 폐쇄된 공간에 있을 때 어, 메인 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없을 때 그럴 때이 어, 모니터 아웃에 그 스피커 연결 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익스펜션 슬롯이라고 해서 여기 슬롯을 하나 꽂을 수 있는 어, 구역이 있는데요. 이 어, 슬롯은 지금 기본 장착은 여기 어, XUSB라는 슬롯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본입니다. 어떤 뭐 X31을 사던 M31을 사던 어, 컴팩트 사던 프로듀서 사던 기본적으로 XUSB 이, 이 스펜션 카드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체인지가 가능합니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 어, 본인 상황에 맞게 뭐 파이어 와이어나 다른 연결이 필요하실 때 거기에 맞는 인터페이스들이 다 따로 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구매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 카드를 빼내고 다시 체인지 하셔서 쓰실 수 있는 그런데 이거 기본 달려있는이 USB는 뭐냐 하면 어이 X32 콘솔이 멀티트랙 녹음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또 멀티트랙이 뭐냐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어 우리가 귀로 듣는 음악은 투트랙이잖아요, 레프트 라이트 투트랙인데 그게 아니라 원소스들, 뭐 마이크 1번, 마이크 2번, 마이크 3번, 마이크 4번, 뭐 드럼, 킥, 스네어, 하이햇 오버헤드 뭐 이런 그 하나하나의 소스들을 다 따로따로 녹음하는 게 멀티트랙 녹음이거든요 그 우리가 음반을 낼때그 멀티트랙을 다 녹음을 해서 그 믹싱하는 엔지니어가 그한 트랙 한 트랙을 다또 손을 보고 그걸 잘 믹스해서 마서링까지해 가지고 음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멀티트랙 녹음을 이 콘솔은 지원합니다. 뭘 통해서? 여기는 이 USB 단자 이걸 통해 가지고 어, 컴퓨터랑 연결을 하면 컴퓨터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 DAW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근데 뭐 그것도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뭐 큐베이스 라든가 누엔더 뭐, 프로툴 같은 그런 어, DAW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 콘솔에 들어오는 그한 채널 한 채널 소리를 다 따로따로 따로 녹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녹음한 거를 이렇게 또 후반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용도로 쓰는 포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인솔 환경에서는 많이 쓸 일은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요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더넷 하나, usb 하나 되어 있는데요. 음, 이거는 말 그대로 어, 컴퓨터나 또는 이더넷 단자를 통해서 뭐 아이패드, 스마트폰하고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사실 그것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마 이 콘솔 기본적인 거 설명만 해도 시간이 오바될 것 같아 가지고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거는 리모트 컨트롤 그러니까 이 콘솔 직접 만지지 않아도 이렇게 네트워크 상에서 여기 이더넷 단자를 이용하면 네트워크 상에서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노트북도 되고요 그런 걸로 이 콘솔을 다 제어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뮤트를 풀고 넣고 볼륨을 올리고 볼륨을 내리고 또 게인을 올리고 게인을 내리고 뭐 이런 역할들을 뭐또 EQ 만지는 것까지 특히 또 아이패드는 그 터치가 되니까 터치 스크린으로 이렇게 EQ를 또 만지실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컨트롤 할때이 이더넷 단자에 연결하셔서 컨트롤 합니다 어또 여기 보시면 울트라넷이라고 퍼스널 모니터링이라고 또랜 단자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리모트 컨트롤 어떻게 하는지 다 유, 유, 영상 보고 배웠고 어, 다 해서 치킨들 다 했는데 왜 리모트 컨트롤이 안 되죠? 여기 꽂아놓고 리모트 컨트롤 안 된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옆에 보시면 ASAB 여기도 램포트거든요.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램포트예요. 램포트가 지금 하나, 둘, 셋, 네개 있는 거예요. 컴팩트에만네 개가 있는 건데 엉뚱한 램포트에 꽂아놓고 왜 아이패드로 리모트가 안 됩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저도 한 번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라이브에서 급하게 세팅을 하다가 엉뚱한데, 엉뚱한 램포트에 꽂아놓고, 아, 이거 왜 컨트롤이 안 되지? 왜 리모트가 안 되지? 이렇게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어,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램포트에 꽂아서 그이 콘솔에 공유기를 연결해 주셔야지 그 아이패드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USB는 컴퓨터나 컴퓨터 본체랑 연결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어, 그 역할을 하는 단자인데요. 사실 이 usb는 거의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랜으로만 어, 연결돼도다 모든 기능을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에 저 usb 단자는 크게 쓰진 않고 그 다음에 또미디인나웃이 있습니다. 미디인나웃은 어, 미디 신호는 아주 오래전에 개발된 국제 규격의 신호예요그 신호를 이 콘솔이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아무 미디 장비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이 베링거에서 나오는 어, 또, 다른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하고 이 미디를 통해서 연동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X32 두대 또는 뭐 X32 하나에 X 컨트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미디를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어, 그 장비에서만 만져도 이, 이 콘솔이 컨트롤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미디로 신호를 주고받는 그, 그런 기능인데 사실 이것도 라이브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특히 콘솔 한 대로 운영을 하신다면 더더욱 쓸 일이 없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AS EBU 아웃이 있습니다. 어 아까 전에 여기 8개 아웃이 있고 또 보조 옥스 아웃은 다 아날로그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어, 내부에서 그 디지털로 신호가 다 이렇게 처리가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컨버터가 있습니다 DA 컨버터라고 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디지털 투아날로그라 뜻이거든요 그 약자가 DA입니다 그래서 DA 컨버터를 통해서 다시 아날로그로 바뀐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 상태로 이 아웃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신호가 그런데 요 AS, EBU, 아웃은 요거는 아날로그로 바뀐 신호가 아니라 디지털 상태 그대로, 디지털 신호 그대로 나가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디지털 인풋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장, 장비들 뭐 어, 홈시어터에도 보면 뭐 SDPIF라고 어또 아니면 광, 옵티컬, 광 같은 그런 어, 인풋들이 다 디지털 인풋이거든요 또 그리고 뭐 그거 외에 요즘에 교회에서 많이 쓰는 뭐그 블랙매직 디자인의 스위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스위처 같은 것도 보시면 a s e b u 인풋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에 이 a s e b u 아웃을 통해서 디지털 상태로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한번 바뀌었다가 또 아날로그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또 디지털로 바뀌는 것보다 그냥 디지털 상태로 바로 신호가 가면 열화가 없겠죠 그래서 어, 그런 연결을 쓰실 때, 이 ASEVU 아웃을 쓰는데, 역시 이 콘솔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까지는 뭐 굳이 궁금해 하지 않으셔도, 어, 이건 좀더 높은 레벨의 얘기니까요. 어, 이거는 뭐그냥그 정도로만 그런 단자다 한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랜드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퍼스널 모니터링이라고 있는데, 어, 이거는 또이 베링거 회사의 P16이라는 어, 조그마한 어, 보조믹서라그래야되나 어, 개인 퍼스널 믹서죠. 퍼스널 믹서가 나오 o w and then b e c a u s 이 the mixer is a drummer and b 치는 연주자 d guitar and 이 p e a k e r m o n i t o r 되게 g is a sound that is very e 리 s y and it is very easy and it is very easy 그런 d 하는 is very easy and it is v e 기 y e a 본인이 원하는 그런 소리를 충분히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연주자들은 이렇게 이어 이어폰을 쓰고 그 자기 악기 소리를 모니터링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 장비들이 뭐 베링거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아비옴이라든가뭐또 알렌 헬스 이런데서 그 퍼스널 모니터링 장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베링거에서도 P16이라는 퍼스널 모니터링 장비가 나옵니다 그 장비에 연결할 때 쓰시는 포트가 여기, 여기 퍼스널 모니터링 울트라넷 에있는이램포트 통해서 어, 그 p 1 6 같은 장비들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 디테일한 설명은 또 다음 영상에 보,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AS50AB라는 포트가 있는데요. 어, 이거는 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콘솔은 내부에서 신호를 다 디지털로 처리합니다. 어, 그러니까 디지털이란 말은 0과 1로 이루어진 그 밖에 없는 이진법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그 데이터 상태 그대로 내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다른 콘솔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던져줄 수도 있고 또는 뭐 무대에서 그렇게 디지털화된 신호를 바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어, 디지털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이 디지털 콘솔들은 자체 자기 회사만의 규격을 다 개발합니다. 공통 규격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자기 회사만의 규격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마디라는 신호 개념도 있고 또 단테 라는 개념도 있고 한데 일단 그런 공용적인 개념보다 이 X32는 AS50 이라는 자기들만의 규격인데 이게 법용 규격인지 베링거 만의 규격인지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세탁기로 빨래만 잘하면 되지 제가 세탁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그 구조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뭐 어느 정도 지식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 라고 말씀 드릴 건데 어쨌든 이 AS50 규격이 국제 공통 규격인지 베링거만의 규격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베링거에서는 그런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이 AS50이라는 규격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디지털 콘솔에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다른 디지털 콘솔은 다 마디 아니면 단테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AS50은 제가 M32, X32에서만 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 베링거라는 회사의 디지털 스네이크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S16이라는 또마이너스로 어, 가면 D16이죠. D16, D16? 예. 네. 하여튼 그 디지털 스네이크라는 제품이 있는데 어왜 이름이 디지털 스네이크냐 하면 어그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어떤 디지털 장비가 나오기 전에 아날로그 시절에는 여기 있는 이1 6개 인풋을 다 꽂아주기 위해서 무대에 있는 인풋을 꽂아주기 위해서 이 굵은 멀티선 이런 얇은, 얇은 신호선이 아니라 이렇게 얇은 신호선이 아니라 굵은 멀티선을 무대에서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 1번부터 16번까지 인풋을 꽂아주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굵은 선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뱀을 닮았다고 해서 굵게 굵잖아요 굵다 보니까 뱀을 닮았다고 해서 스네이크 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부르는게 뭐 저희 나라만 그런게 아닌가 봅니다 외국에서도 다 스네이크 라고 부르나 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베링거 라는 회사에서 이름을 디지털 스네이크 라고 붙였습니다 이게 예. 또 다른 브랜드 회사 브랜드 디지털 콘솔들은 스테이지 박스라고 해요 무대에 있는 박스 스테이지 박스라고 하고 또 베링거 에서는 디지털 스네이크 라고 부르는데 같은 뜻입니다 어쨌든 무대에 놓고 거기서 이제 인풋을 다 받는 거죠. 받은 다음에 그 받은 신호를 디지털화해서 디지털화된 신호를 이 램포트를 통해서 이 콘솔에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콘솔에서 이제 믹싱을 할수 있게. 그래서 어, 여기도 여기는 그 램포트에는 이제 그 디지털 스네이크 스테이지 박스를 연결하는 그 램포트인데 두 개가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 이거는 뭐그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일단 A만 하나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B까지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포트 두 개는 디지털 스네이크 연결하는 그 포트다. 뭐 여기에 공유기를 연결하다든가 그런 포트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지금 컴팩트 후면에 있는 단자들을 다 알아봤는데요. 어 풀사이즈 좀 다를 수 있어요. 풀사이즈 뒷면은 여기서 뭐 추가되는 그, 그들이 한두 개 있을 수 있고, 또, 프로듀서, 더 작은 모델은,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일단, 프로듀서에는 a s e b u 아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차이들이 조금씩 있어요, 모델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 이 공용, 공용으로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 옥스인, 옥스아웃, 동일하고요. 그리고 또, 모니터 아웃, 램프, 토크백, 그리고, 어, 리모트 컨트롤 할수 있는 단자, 그 다음에 미디 단자, 디지털 아웃인 a s e b o 단자, 그리고 퍼스널 모니터링 하는 그 램포트, 그 다음에 스테이지 박스, 디지털 스냅크 연결할 수 있는 램포트. 이 구성은 거의 동일한 구성이니까, 일단 어, 내가 이 콘솔 떠졌을 때 뒤에 있는 단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을 자, 이제 그 마이크로 소리를 내야 되고 또 스피커로 그 마이크로 내가 말하는 소리를 스피커에서 듣게 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잠깐 보여 드리 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마이크 하나로 이그 콘솔 연결해서 쓸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디에 꽂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1번 여기 1번 포트에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스피커 연결을 해야죠. 마이크 꽂았으니까 이제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스피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스피커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곳에 준비된 선은 이55잭 밖에 없기 때문에 이55 잭을 여기 메인 8개 아웃에 못 꽂잖아요. 그래서 뭐 젠더로 써주셔도 되지만 일단 여기서는 제가 옥스아웃에 옥스아웃 6번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꺾을 수 있어요. 네 꽂고 그 다음에 또 한쪽 원래는 이렇게 뮤트하고 스피커를 끄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왔다 갔다 할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꽂고 있는데. 네, 이렇게 옥스 아웃 5번, 6번에 제가 이렇게 꽂았습니다. 꽂고. 제가 지금 찍기 전에 미리 잠깐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네. 일단 제가 무슨 세팅을 했냐면, 일단 이 당연히 이제 마이크를 꽂았으니까 개인을 잡았겠죠. 개인을 잡고 그리고 그, 볼륨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저기, 옥수 5번, 6번에 메인 소리가 나가게끔 제가 내부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것까지만 해놓은 상태, 다른 건 전혀 손대지 않고, 그것까지만 한 상태에서 지금 제가 마이크 꽂고, 스피커 라인 꽂고, 소리 나는 거를 지금 들려,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제 이 영상은 끝내고, 저 앞쪽으로 가서, 그, 어떻게, 또, 버튼들을 만지고 어떻게 소리가 나게 하는지 나우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